자, 오늘은 예서의 기본액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영자팔법을 통해서 예서에도 영자팔법이 있다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선 예서에 대한 기본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서의 예자입니다 전서에 비해서 납작하죠 그리고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방필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첫째 빨라졌다 전서보다 전설은 사대부들이나 고위 관직자들만 주로 썼던 거예요 사실은 서민들은 쓰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꺾는 방법 이런 게 어려웠어요 다. 우린 처음부터 그것부터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도 전서도 꼭 배우시기를 권장합니다 을 빨라졌고 방필 각이 지는 것이 시작됐고 각이 졌다는 게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길쭉한 전서 형태에서 정사각형, 정방형 또는 이렇게까지 납작한 모양까지 이렇게 변해갔다 그래서 종이 면적이 더 절약됐어요 더 많은 자를 쓸수 있게 됐죠 세로로 쓰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의 다쓸수 있는 글씨체가 됐다는 건 상인들, 산업공상들이 전부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의 형태에서 엄격함 같은 게 그다지 없어요 그냥 좀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서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해서잖아요해서가 되면 더 자연스러워졌을까요? 안 그래요 해서가 오히려 엄격해졌어요 법을 얘기하고 물론 예서도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은 해서만큼 엄격하지 않아요 더 편안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요 예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서는 평평해요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눈이 보기가 편안하고 그래서 예서가 전 예, 해, 행, 초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채가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서예 대전에 가보면 예서가 50%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머지 가지고 뭐 해서와 행서, 그 다음에 전서, 초서 조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서로 대부분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상품들 뭐정의라곤 대신하건 현대 다 예서로 쓰죠 전부 예서로 쓰는 이유는 그게 눈으로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거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사랑받아요 중국을 가보면 간판이 해서가 많습니다 뭐 은행 이름인데 딱딱하게 이렇게 올려쓰고 <웃음> 우리말로 하면 궁서체 쓰듯이 해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죠 서민적이죠 편안하게 이종 예자지만 여기서 종이라고 해서 하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틀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대부적인 그런 격식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자를 우리 선생님이 런표현 썼어요 예는 예다 예서야말로 예술이다 참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예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자팔법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이 해설을 기억해보세요 맨 처음에 점이 있었죠 이해 s 에서의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 찍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유장하게 찍어요 이게 1번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입이 있었고 중봉이 있었고 돌아가는 거 있었고 두 번째가 옆으로 웃기였었죠 여기서도 옆으로 웃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각을 세우고 이런 모양 잠두홈이 만들지 않아요. 편안하게 여기 패서 중봉해서 끝나면 돌아가고 였을 뿐이죠. 이것은 우리 한글에서의 판본체랑 법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본체 반드시 써야 할때맨 처음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에서 나중에 익히시게 되면은 같이 혼용해서 쓸수 있어요. 국한문 혼용 아멋지죠세 번째는 꺾는 법입니다 여기서 꺾는 요거 바로 여기서 내려오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법으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해서라면 은 꺾을 때 하나 둘 셋이 보통이죠 1 2 3 이에서는 1 2 입니다 더 빠르죠 어떻게 보면 해서가더 복잡한 법으로 진화해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은 아주 중요한 요령 꺾기 직전에 힘을 뺍니다 꺾이기 직전에 약간 들어주고 힘을 뺐다가 탁! 힘을 주면서 꺾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사람의 관절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이두바분에서 굵었다가 관절에서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졌다가 꺾여요 이렇게 돼야 원만하게 꺾이는 거거든요 로봇 팔을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죠 즉 페인트 모션입니다 그냥 내려가자 그럼 이렇게 돼요. 붓이 갈라지죠. 그렇다고 또 붓하고 타협하느라고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붓의한 면만 계속 달아지기 때문에 붓을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붓을 골고루 써주는 게 기술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구하다가 위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척하다가 아래로 확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붓이 속는 거예요. 면이 확 바뀌어버려요. 모든 방향으로 붓이 갈 때마다 면을 바꿀 수 있는 그게 기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서예에서 이걸 팔면 출봉 이라고 해요 제가 통신반서에 가르칠 때꼭이 팔면 출봉 법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도 하지만 그걸 익히고 나면은 나머지가 다 쉬워지죠 네 번째 별거 아닙니다 내려긋 깁니다 그냥 여기 폐서 하나 둘셋 돌아간 거한 번째하고 똑같죠 회서보다 쉽죠 다섯 번째 갈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회수에서는이 여기 갈고리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근데 예서에서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냥 내려 걷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 치킴이라고 했었던 거 일종의 점법입니다 점에서 약간 길어진 것 뿐이죠 이 점법이 나중에 뭐 이렇게 삼수변이라든가 여러 개다 쓰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점법의 특징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섯 번째 삐침인데 회수에서는 삐침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뽑아줬죠? 뽑아주지 않습니다 이 삐침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에서 삐침이 가장 어렵다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쭉쭉쭉 밀어서 급브레이크 밟고 올려버립니다 뺐다는 것은 회수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걸 향해서 이거는 바로 돌아왔다는 걸 빨리 마치 왕복 달리기 하는 거와 똑같죠 그 브레이크 탁 밟고 바로 그 다음 역을 가는 겁니다 여얘가 굵고 각이지죠 방필의 맛이 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쪽에서 이거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눕혀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약간 눕혀준다 전법이죠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해사람은 파임이죠 여기서도 파임입니다 근데 해서의 파임과 예서의 파임이 다른 것은 해서에서는 끝날 때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뾰족함이 있었죠 예서에서는 약간 위로 치키는 기분입니다 약간 위로 왜냐하면 그 다음 획을 향해서 빨리 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예서는 속도 효율에 가장 중요성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그다지 어렵지 않죠 해서보다 쉽습니다. 예서가. 그러나 막상 보면 또 예서 잘 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깁과 중봉 3절이 기본을 제대로 안 익힌다면 역시 어렵게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판본체를 익힌 분과 익히지 않은 분의 차이가 예서에서 나는 겁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서의 대표적인 법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법적 소개 한번 했었지만 한나라시대죠 예서의 대표는 한나라시대 그리고 사신전비후비 한마디로 사신비입니다 사신이라는 사람의 어떤 비문 공자묘당에 가서 얘기한 것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예서라고 볼수 있어요 보기에도 어렵지 않고 깔끔하고 양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비는 예서하실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교과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예기비를 먼저 했습니다 다뭐 한나라 시대죠 아, 이 예기비는 더 가늘고 더 화려하고 더 초기 예민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기비도 꼭 써보셔야 될 아주 아름다운 비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셔서는 뭐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써보시면서 느껴봐야 됩니다 이 깁이 꼭 겪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주로 이장천비입니다장천비는 처음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거칠어 보이는, 좀 방필이 많은, 좀 땅딸보 같은 그런 맛이지만 이 맛이 자꾸 보면 요 막걸리 맛 같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중독됩니다 장천비를 써보지 않고서는 그 예서의 방피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그 졸한 맛이라고 표현해요 교의 맛이 아니라 예기비가 교라면 이 장천비는 졸 졸박한 맛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꼭 겪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문송 저도 이 채도 참 사랑했었는데 아이 그 형광펜으로 해가면서 썼었네요 이거는 돌판에다가 비문이 아닙니다 커다란 돌에다가 길을 내고 나서 기념으로 새겨놓은 글씨인데 너무너무 소박하면서 도누우하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성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평이하고 도누우하고 굵기 차이도 별로 없으면서 그 안에서 무량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꼭 써보시길 권장하고 싶은 최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령비 의령비는 사신비하고 예기비하고 이런 것들의한 중간쯤 된다고 할까요? 역시 아주 사랑받는 매력적인 체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 하나 확 다르죠? 이것은 바로 목간체 죽간, 목간에 새겨졌던 간서라고도 하죠. 그 특징을 가지고 이건 천자문을 쓴 것인데 이 목간체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나중에 꼭 겪어 보면서 예술성을 알기 위해서는 목관체를 꼭 써봐야 됩니다.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